클린스만 신임 축구 대표팀 감독이 데뷔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특히 주장 손흥민 선수를 자유롭게 활용한 공격적인 축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전반 10분 조규성과 이재성의 강한 압박에 상대 수비가 흔들립니다. 수비로부터 자유로워진 손흥민은 정확한 감아차기로 빈 골문을 열어 클린스만호 첫 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손흥민은 포지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기습적으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거나 감각적인 턴과 공격적인 드리블을 선보이는 등 예측할 수 없어 더 예리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전반 막판에도 좋은 위치에서 반칙을 얻어냈고 환상적인 오른발 프리킥 골로 연결하면서 하석주를 넘어 대표팀 역대 최다인 통상 다섯 번째 프리킥골을 기록했습니다. 후반 두 골을 연달아 실점하며 데뷔전에서 승리하지 못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손흥민 활용법은 큰 소득이었습니다. 수비 부담은 줄이고 공격적인 역할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프리롤 손흥민도 만족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자신 있게 가장 자기들이 좋아하는 움직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결과들이 또그 골을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경기력하고 또더 공격적인 축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공격 축구를 선언한 클린스만호는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상대였던 우르바이와 사흘 뒤두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